이번 시간은 포터2 엔진을 교환입니다 엔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도 레벨도 모두 양호하네요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마스크를 꼼꼼히 해주고요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기존 오일 필터를 제거하고요. 신품 오일 필터 오링에 신유를 발라준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.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.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.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.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배출하고요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플러그를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틱을 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포터2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세븐골드 샵9 5W30입니다 포터2의 엔진을 규격을 충족하는 100%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90%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감사합니다